인격. 갑자기 얼굴이 달라졌는데. 진짜 무섭다. 무섭다. 자기가 알까? 자기가 무섭다는 거야. 하나 잡아. 놓지 마. 미쳐봐. 맨날 괴롭혔는데, 이다 언니가 제일 저를 맨날 괴롭혀요. 왜 맨날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. 저만 보면 괴롭히고 싶대요. 어? 유 어? 언니, 어? 언니. 가고 맨날 나고 맨날. 역시, 은나야 어? <목소리> 여제들 어, 어, 어, 나타났다. 나타났다 어? 여기... 어? 어? 어? 강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이 어? 어? 은 어? 어? 어? 어? 요이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이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하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. 어. 어. 해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잘 받습니다 <웃음> 지금까지 미정 언니를 낳기 위한 저희의 이벤트였어요 나도 왜 주려고 아, 네. 배움 만족한 그럼 일로 옮겨서. 안돼! 가지마! 안돼! 가이 가지마요 배고파 가지마요 언니들 나 이거 진짜 당신들 나가봐요 아! 아! 무 앞에서 저를 되게 너무 잘하잖아 그나왔는 외국사람 깔아 놓은 것때 오빠, 응. 그게 뭐였더라? 어떻 응. 잘했어? 오빠, 그게 뭐였더 뭐야? 그 하이틴 영화에 나오는 흑인 언니 말한 거 맞죠? 네. 어, 그가 있는데 그거 지금도 때리고 싶어 오케이, 이런 거였나? 아, 맞아! <웃음> 어, 나 저런 <드리고> 거 궁금해 똑같아요? <웃음> 어 <웃음> 어, 맞아요? <웃음> 어, 시동 걸어 지금 어, 시동 오케이. 걸고 있어요? 오케이. 나 사실 기억이 안나 아니야, 너가 아니, 어,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느낌 돼 느낌 나왔어 <웃음> Oh my god! I was very very hungry! Oh <laughs> 아, 근데 괜찮아. 아, 너이 뭐야? 아너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. 아, 지금. 저를 근데 에속시키어요나 지금 되게 민망해. 나빴어. 아니, 계속 하라고. 아니, 아니 뭐가 거. 괜찮아. 하나도 안 괜찮은데. <웃음> 자꾸 괜찮다고. 딴거막고지말하고나 나 조금 그더 연마해서 보여드릴게요. 보여드릴게요. 야, 이거 약간, 뭐 약간, 약간 미국 스타일이라고. 아, 그때까지 어, 미국 했잖아. 야. <웃음> 야. <웃음> 그 뭐야? 아보세요뱀아 이거 아, <웃음> 안 해, 뱀안 해. 아, 가. 아, 아 왜요? 아 왜요? 나도 껴줘요 아니 그럼 이거 야, 하면 돼요? 하이가한 거. 뱀니하 하고. 뱅. 아니 이거 아무도 모르냐고? 아너왜 아, 아무도 몰라, 언니, 몰라. 아니, 아, 아니, 아, 아니 아, 야, 야 얘가 또 언제? <웃음> <웃음> 야, 얘가 또 언제 뱀 <웃음> <웃음> 어, <너무 귀여워. 웃음> 아니 그냥 그냥 뭐야, 지니또 언니 어, 아니 언니 손을왜또이렇게가지고 이렇게 발이 <웃음> <해본지. 왜? 웃음> 또 발은 또 왜? 이렇게 지어 <웃음> 발이 <주면 웃음> <웃음> 하나씩 되는 거야. 아 너무 <웃음> 과장한다. <웃음> 솔직히 인간적 그러니까 <웃음> 알아요 아 지금? 아 지금, 아 지금 아 하윤이가 그래서.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냥 했어요. 근데 유정 언니 가 갑자기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 하고 <웃음> 민영 언니 손 이렇게 이렇게 발끝처발끝처 나쁜 아, 너 하나도 없어. 그래, 언니가 하나도 없으면, 우리만의 이런, 어, 시연이야, 우리만의. 너 아, 누나 그래. 아, 약간 아, 엣지 있다, 되게. 그쵸? 아까 아, 고민하는데 아, 다른. 자기는 그렇게. 관련 없다는 듯이. 다른 세 사람. 아니, 언니. 언니, 잠깐만. 언니, 잠깐만 언제 유나가 또, 왜? 마이크 직킹이에요저막가신다고 언제 이랬어, 언니. 원래 표현을 해주려면은. 나는 그냥, 누나 그냥 갑 이러고 있었는데, 갑자기 언니가. 아니, 근데 언니 이러고 있었는데, 야 아이, 우리 우리 앞으로 왼쪽이 <웃음> 그럼 난더 왼쪽이야. 왼쪽이 어, 니기도 그렇게. <해. 웃음> 잘 찍기 우리 앞으로. <웃음> <좋아하지, 이렇게. 웃음> 아렇 <웃음> 인사할 때는. 아 왜? 왜 <웃음> 월드프렌즈 뮤직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화성이고요 이제 음. 곧 20분 뒤면은 저희가 무대에 올라가요 저희가 첫번째 순서거든요 그래서 무척이 어, 다 떨려요 지금 관객석에 사람들이 점점 자고 있어서 게다가 무대가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하, 오늘 오랜만에 서는 무대라서 좀살 떨리는데 음. 저희가 음. 오늘 좀 색다르게 발레 느낌으로 약간 블랙스런 예. 나올 것 같아요 알고 o on y 이 m s a n g Oh, but guess what happened there? I'm taking it nice. Yamsang. 맞아맞아 w do you t h i n 맞아. h how do y o 가 think? 맞아 맞아. 맞그 맞아. 맞아 <목소리도> 6월 2일인데 6월 중에 가장 추운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맞이한 6월 중에 그것은 6월2